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민원 접수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좌측 메뉴에 있는 자격관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하부 메뉴에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가입 탈퇴 신청란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사업장 관리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업장 관리 번호가 나오는데 본사 관리 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아래쪽에 외국인 등록 번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영문 이름과 한글 표기 이름 그리고 국적 체류 자격까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별로 체류 자격이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씩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